1.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말할 것 객관적으로 어떤 점에서 자신이 잘못했는지를 말하면 됩니다. 이때 주의사항은 꼭 두괄식으로 말해야 합니다. 핵심 주제를 먼저 말해야 이티제가 단번에 이해하고 후속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2. 재발방지 대책을 현실적으로 말할 것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책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. 만약 거듭된 지각으로 이티제의 신뢰를 잃었다면 앞으로는 본인만의 시계를 10분 앞당겨 지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면 신뢰 해 보기 가능합니다. 그러나 가끔 의도치 않게 이티제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티제가 오해할 때 해결책이 있을까요? 최대한 문서화된 기록들, 빼박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. 감정적 호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이티제와 같이 있을 땐꼭 사진 같은 기록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. 오늘 J. Young Sang Yul Tong Ha ISTJ 와 Yu I Hon In Shin Go Hashi Gil Gi s t j World Membership A Gaeed Hashi m a y e c r e t You n g s a n Bon In d u n Fan y o n g s a n Vlog a s m 아둔 Total Negaji Benefit Yul New l e l Su It Sub Nader u c u s n Dan a r